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도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촬영해 주러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여운이는 지금. 이런 거 자고 있는데. 여운이 잘 잤어요? 아, 이런 약물 신을까요? 발목 약물? 내 네, 사이즈 맞나요? 작아져, 이렇게 작지? 너무 이상하지? 응,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, 아무리 봐도. <웃음>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. <웃음> 그지? 아이 응. 아빠 일 갔다 올게요. 네. 이따, 이따 가봐요. 유아야 갔다 올게. 잘자. 엄마 말잘 자. 엄마 말잘 듣고 있어. 네. 그럼 <웃음> 아빠 갔다 올게. 응. 알았좀 하고 있어. 응. 갔다 올게요. 어, 뭐야, 비 오잖아. 어, 아, 비 많이 오네? 큰일 났네. 이따가 결혼식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식장으로 출발! 오! 나도가 어떤 모습일지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. 그막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막 드레스 입은 사진들 막 보면 너무 이쁘더라고요. 평소에 그 입덕가이드 촬영할 때 보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, 그때는 되게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엄청 막 뭐라고요? 그래, 되게 막 고급스러운 느낌? 막 이런 느낌? 그런 느낌이 막 풍겨져서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아름다웠는데 기대가 됩니다. 잘 찍어줘야 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. 번판 사진 찍고 있죠. 아 힘들어. 안 이쁘군요, 건각이아니어요 갑시다, 카메라 챙기세요 아, 덥네요, 이제 손수건을 꼭 챙겨서 다녀야 돼요 손수건 안 챙기니까, 이렇게 땀이 나는데,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보람있게 잘 촬영을 했습니다 <웃음> 이걸로 찍고 계신 홍사운드님, 진짜 어,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<웃음> 어, 나도 언니 결혼... <웃음> 아, 그래, 나도, 나도 언니 결혼... 어 결혼식 하는 내내 계속 열심히 찍으시고 밥도 안 드시고 지금 땀을 삐지삐지 흘리고 계십니다 <웃음> 역시 <웃음> 갓사운드 몰라 몰라 <웃음> 몰라 <웃음> <웃음> 몰 <몰라>, 파이팅 <난 웃음> 아 파이팅 <웃음> 홍소기 홍소기 홍소기 홍소기 홍소기 <웃음> <웃음> 홍기아 <웃음> 나가 없으니까 엄청 화전하네 진짜 나도 언니 도속 축하해요 아그 영상으로 쓰면 되겠다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그, 아니, 그 <웃음> 영상? 그 <웃음> 영상? 이제 그..그거! 뭐라 그야 돼? 그럼 집에 가면 돼요 네 <웃음> 어? M.O.A 갈래? 응? 아니 진짜 괜찮은데 M.O.A 진짜 맛있는데 쌀국수? 그래요? 어 M.O.A 한 번도 안 가봤지? 네 먹으면 사랑에 빠질게요 저는 쌀국수를 먹겠습니다 쌀국수? 닭쌀국수도 맛있어 양지 하나 닭 하나 짝가 하나 주세요 양지 닭 짝가 와주세요 네아 그래 냄도 하나 주시겠어요? 네 냄이 약간 튀김 만두 같은 거 맛있습니다 어 좋다 요 면이랑 여기 있는 요 소스 두 개랑 먹으면 됩니다 얘는 냄을 찍어 먹는 소스 우와 닭살국수가 가성비가 진짜 끝내주는거에요 너무 맛있어 고기양 엄청 많고 이거 지점마다 좀 양이 다르긴 한데 일단 우와. 양지는 엄청 푸짐한데 어 양지도 엄청 푸짐한데 잘먹겠니다 엄청 장난 아니지 장맛이 아, 확나는데 어, 엄청나. 이게 되게 독특한데 맛있다 나는 고기고기파라서 분자가더 좋은 것 같아요 쬐끗 아 처음에 오시지 않았나 네. 아처음 아, 아, 아, 아, 아, 왔는데 처음이래요? 네. 네. 저거 보고 저번에 한번 오지 않았었냐고 아 정말 저분이요어 하지만, 어, 하지만 어. 처음이었다 유튜브를 유튜브. 봤는데 기억 못하시는 그럴 수도 건데. 있어 사실지요 그럼 예습도 부탁 가시지요! 고 응, 아빠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? 아빠도 여운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. 나도 이모가 주신 거야 뭔데? 여운이랑 엄마랑 아빠 먹고 힘내래 힘내래? 뭐 약, 영양제 뭐 이런 거라고 그러던데? 어, 여은니건 여기 있네 핑크 폴 추어라블 비타민 추어블 비타민 여언이 먹어봐야지 응. 파란색.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이 색깔 먹어 응 그래 오렌지 엄마는 이거. 음, 이제 이거 넣어놨다가 이따가 자기 전에 하나 또 먹자 이렇게 오늘 하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빠, 이야기 더해 어? 아빠, 여기... 이야기 더 하라고? 어떤 이야기 하지? 여은이가 좀 도와줄래? 응. 여은이,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은이 이야기 좀 들려주는 거 어때? 여은이가 집에 갔다 갔는데 여은이가 여은이 집에 와서 룬을 다녔 맞아서 로나가 울었어요 <웃음> 아 로나가 울었어요? 로니한테 장난감 맞아서? 네 <웃음> 끝! 여운이 이야기는 할거 없어요? 할거 없어 여운이 비타민 받은 이야기도 할까? 응. 일로 여운이 핑크퐁질리 비타민 받았어요 어, 누가 주셨대? 나도 이모 나도 이모가 주셨대? 나도 이모가 줬어요 음,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나도 이모 <웃음> <웃음> 아나도아나도할 얘기가 있어요? 나는 나도 이모가 준꽃가 옷을 처음 입었어요 나도 이모가 선물해 준 거군요? 네 바둑이가 되었어요 게 <웃음> 짬박이 응 음, 아직 큰데 난큰게 아. 좋아 오래 음. 입을 수 있잖아 그치 엄청 귀엽다 어. 나도 이모한테 받은 아. <웃음> 아 그래요? 얼른 먹여야 되겠네. 밥 맛있게 먹어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